안된다 반드시 <웃음> 안 남된다 안 반드시 <웃음> 안된다 네, 다음에 강원도나 가자 막히는 고속도로 상당히 막히고 있습니다 <웃음> 너, 너무 막히는 빨리 보내주는 <웃음> 보내줘 <웃음> <웃음> 도착하자마자 모듬 순대 갈겨 주고 안녕, 안녕, 님녕 안녕, 안고 안녕, 딩때 생각이 나는 기숙사인데 현녕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오늘도 시간만 낚을런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던져본다. 아반대나항다 궁에 다 비졌다. 분명 낚싯대인데. 야 자세가 엄청난데. 결국 오늘도 세월만 낚아버리고 가는. 물고기 언제 잡아보냐고! 로봇에 매달이 왔네 <웃음> <잘 가. 웃음> 아, 번야자 사이언스. 그 사이언스. 그 사이언스. 그사이 거야? 그이다이언이다스이스키이스그냥다들스키니고있스그냥다 <웃음> 진심이다. 진심이다, 위스키 들고 다니고 있어. 야! 밖에서 이런걸 챙겨다니다니 개인물품으로 코로나가 만든 괴물 영업을 <웃음> 안한다고?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<웃음> 스키 한방 때려주고 다 아, 뒤쳤다 이제 오늘 강원도 초음에큰 영향을 미쳐주기 되어있으니까 <웃음> 아, 다들 뒤져버렸다 이제 강원도 초음에큰영향 미쳐버린다 <웃음> 아, 탓해서 이런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다다 <웃음> 아, 뒤졌어. 끝났어. 우리가 왔어. 와. o a Whoa! Whoa! w h 자 a Whoa! Whoa! Whoa! Whoa! Whoa! w 이 o a Whoa! w h o 다 Whoa! Whoa! w h 다 a w 다 한 마리만. 제발리 결국, 한 마리도 낚시못했다 <웃음> <웃음> 다음 날 아침은 별주분의 물곰탕에서 물곰탕이랑 생선구이를 먹으려고 합니다. 탄탄하구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물곰탕이랑 오둠탕. <웃음> 오늘은 한 마리만 잡아보자. <웃음> 결리한국 이번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청류가본에서 일본에서 가본에서 일본에서 일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리에에서 우리는 더, 우리는 더 <웃음> 아, 속초 여행 이렇게 끝